엔지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가슴을 만져보는데? 엔지는 아, 아, 아, 아, 자신이 기대하던 느낌이 아니어서 현타가 왔습니다. 덴지는 공안에 출근해서 마키마와 서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키마는 덴지에게 어떤 고민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덴지는 가슴에 만져봤는데 별 감흥이 없다고 하자 많은 던지에게 야한 일을 상대가 이해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키마는 덴지에게 엄청난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와. 는 덴지에게 13년 전에 미국에서 나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총애 악마를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키마는 덴지에게 만족 총애 악마를 죽인다면 소원 하나를 뭐든지 들어준다고 합니다. 덴지는 마키마에게 그래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마키마는 그 정도로 총의 악마가 강하다고 말했고 총관련사건에 총의 악마가 나오고 5분만에 사람 120만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아키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의 악마 수범 때문에 악마의 공포심이 커져서 모든 악마의 힘은 이전보다 강해졌습니다. 아키마의 동기부여를 받은 덴기는 총의 악마를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총의 악마를 찾기 위해서는 총의 악마의 살점이 필요합니다. 총의 악마의 살점은 악마가 먹으면 강해지고 파탄길이 붙고 그리고 살점이 커지면 총의 악마의 몸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소양 악마의 살암을 먹은 악마가 출현했던공항대마뜨기 작가 6명의 호텔을 출동시켰습니다. 아키는 악마를 제거할 때 덴지랑 파워를 투입하고 만약 덴지랑 파워가 악마 편으 돌아서거나 도망치며 사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메노는 분발하라고 악마를 죽인 사람은 보려다 키스를 해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덴지는 키스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키마의 첫 키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히메노는 조건을 바꿉니다. 젠지는 디키트를 받을 생각에 혀를 내밀며 호텔 내부를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라이는 젠지가 힘에 노으니디키트를 받는 것이 싫어서 자기가 고의 티키트를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댄지 일행은 악마를 찾고 있는데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악마는 코베니에게 달려들었지만, 갑자기 공중에 멈춰서붙으면 아마도 죽었으이죽였습니다힘 너는 고죽트으마랑만한사했습니었힘면 쓰는 대신에 오죽었으을이고보 이만한 을었이만 사람은 사 하지만 악마한테는 총계살점이 없어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아원을 히메노한테 까불어서 고스트 악마한테 창교육을 당합니다. 위층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주셨던 악마의 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라이는 뭔가 이상해서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나 8층으로 내려온 아라이 이것으로체인소는 워가 끝났습니다. 층은 올라가도 내려가도 계속 8층이 나타나는 현상. 히메노도 직접 계단을 내려갔지만 역시나 8층입니다. 아키는 이번엔 옆으로 확인하지만 한의 창문은 맞은편 방의 창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파층에 갇혀버렸습니다. 엔지는 파워가 안마를 죽여버린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벌어졌다고 의심을 하지만, 아키는 악마가 죽으면 힘이 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코베니의 멘탈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코베니가 데뷔 헌터에 들어온 이유는 오빠들 대학에 보내기 위해 부모님이 돈 벌어오라고 시켰고 이상한 업소랑 데뷔런터 선택지 밖에 없어서 반쯤 억지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키는 시계가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심각한 상황에서덴지이을집을 때까지 잘수 있다고 말하며잠들었습니다 진짜 편하게 잔다. 덴지가 잠든 사이에 전기랑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식량도 찾았습습다다리고 아키는 악마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아라이는 처음엔 아키를 도왔지만 지금은 포기 상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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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의 노는 아키가 총의 악마를 죽이기 위해서 공간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힘의 노는 죽은 버디의 지인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아한 버디가 죽으면 버디의 지인이나 유족이 찾아와 핫뿌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키는 아까 히메노에게 땀을 때린 죽은 버디의 지인의 옷에 몰래 껌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히메노는 아키랑 밥을 먹으면서 스승님이 해준 말을 꺼냈습니다. 히메노는 아키가 오래 살수 있다고 해서 담배 한개비를 건네주었습니다. "기는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한 번만 핀다면서... "옷 좀 부럽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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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의 조건은 덴지를 먹게 해준다며 다른 데빈헌터는 밖으로 내보내준다고 말했습니다. 덴즈... 코베니는 차를 들고 덴지에게 달려들었지만 아키가 발차기로 칼을 튕기고 히메노가 코베니를 기절시켰습니다. 아키는 여왕 악마를 소환하려고 하지만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여왕 악마를 소환할 수 없습니다. 히메노가 고스트 악마의 힘을 사용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여기에는 심장이 없다고 말하고 8층에는 약점이 없다고 말합니다. 덴지는 어차피 자신을 죽여도 밖에 안 보내줄거라고 물어봤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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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파워가 침대에 있던 비상 희장은지 혼자 다 처먹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라도 그럴듯하게 하던가... 그리고 코벤이와 아라이의 비명 때문에 악마는 공포심을 먹으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못생긴 악마는 자신의 정체를 말합니다. 영혼의 악마는 팔신을 기울여서 겐지의 심장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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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가 덴지 대신에 칼을 맞아줬습니다. 아키는 총의 악마를 죽이기 위해서는 총의 악마한테 맞설 기계가 있는 데빌 헌터가 한 명이라도 필요했기 때문에 덴지를 보호하려는 츤데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젠지는 파워에게 아키의 피를 멈추게 할수 있냐고 묻자 힘메노는 아키가 죽을까봐 코베니와 아라이처럼 멘탈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호베니는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하고 덴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 네, 네. 결국 답답한 덴지는 영혼의 악마에게 잡아먹힌다고 말했지만 아, 네, 네. 이 와중에 챙길건 챙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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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은 트리거를 당기고 영원의 악마의 입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으로 체인스맨 6화가 끝났습니다. 엔진은 트리거를 당기만 영원의 악마의 입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엔진은 체인스맨으로 변신해서 영원의 악마에게 저항을 합니다. 영원의 악마는 댄지에게 여기에는 내 심장이 없어서 날 죽이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댄지는 영원의 악마의 말을 괴무시하며 계속 공격을 하는데 사원은 댄지의 피가 없어지만 체인선는 다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덴지는 영원의 악마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덴지는 영원의 악마의 공격에 체인소가 들어갔지만, 영원의 악마의 피부를 먹어서 다시 체인소가 나왔고, 덴지는 영원의 악마를 공격하면서 또라이 같은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덴지는 계속해서 영혼의 악마를 싸고 있는데 영혼의 악마한테 뚝배기를 맞아서 기절했습니다이메노가 고스트 악마로 덴지의 트리거를 당겨줬고 덴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덴지는 사흘간 영혼의 악마와 싸웠는데 영혼의 악마는 덴지에게 제가 죽여달라고 자신의 심장을 내어줬습니다. 호텔에 탈출한 덴지는 총의 서점을 얻어서 기뻐하고 사흘간 쉬지 않고 전투를 해서 잠들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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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는 이왕 술 마실거면 마키마랑 마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키마는 덴지가 악마한테 노려진 일로 다음주 지원 요청하러 교토에 출장을 갑니다. 시립 현황의 분위기는 꽤 좋았습니다. 덴지는 히메노에게 키스 언제 해줄거냐고 묻자 그리고 덴지는 자기소개를 합니다 여왕만은 인간에게는 우호적이어서 많은 대비 현타하고 계약을 합니다. 웬지는 오늘 첫 키스를 하는 것을 기대하는 듯. 웬지는 키스를 하고 싶었지만 마키마트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싫었습니다. 웬지는 일단 화제 전환을 했습니다. 마키는 마키마에게 된지의 정체를 알고 있냐고 묻죠. 마키마는 자신보다 많이 마시면 알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키마가 술을 잘 마셔서 히메노는 아키는 뻗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취한 히메노는 덴지에게 티키스를 해버립니다. 젠지는 입안에 영양이 있는데 들어오면 상체는 보일 수 있어서 토를 먹었습니다. 젠지는 화장실에 가서 토를 했습니다. 코을 하다가 기절한 덴지는 눈을 떠보니 히메노가 덴지에게 맥주 키스를 합니다. 오이야 또 키스. 히메노는 덴지가 마키마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메노는 덴지 옆에 누워서 그것을 하자는 말의 끝으로 체인섬의 치료가 끝났습니다. 히메노는 덴지랑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히메노가 덴지의 주머니에 있는 초밥 주스를 꺼냈습니다. 덴지 군, 덴지 군, 대충부? 외의 공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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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덴지는 히메노랑 그것을 하지 않고 잡아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덴지는 히메노랑 같이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히메노는 덴지에게 맡기면 사귀게 해줄 테니까 자기도 아키나 사귈 수 있도록 동맹을 맺다고 합니다. 덴지는 히메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다 동맹 구모은 히메노는 덴지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말했습니다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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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꺼내서 덴지랑 히메를 때렸지만 파워가 업어커진 난리고 아키가 여왕마를 소환해서 남자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여왕마는 아키에게 황당한 것을 아야다. 삼켰다고 말하서 여왕만은속에에사이녀석히이 녀석은 이녀석이 는 사무라이 소드의 공격을 피하고 모시로 사무라이 소드를 공격하는 악마는 숫자를 세해서 카운트 다운을 합니다. 아키가 모두로 사무라이 소두를 세번 찌르면 저주양마 커스가 사무라이 소를 잡고 저주를 걸으서 사무라이 소두를 죽입니다. 시메 선배와. 빨리 의사에다 아키는 히메노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노란머 악마. 그 있는 구몇리 여자가 나타나서 알수 없는 능력으로 사무라이 소들를 살렸습니다. 사무라이 쇼드는 발도슬러 아키를 순식간에 공격했습니다 아키군을助けて. 매너는 파워에게 아키를 구해주라고 하지만 파워는 못한다고 말했고 고스탕마도 노랑머리 여자가 무서워서 거절했습니다. 이베노는 아키를 구하기 위해서 고스탕마에게 자신의 몸을 줄테니까 고스트의 힘을 전부 쓰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고스탕마는 소름돋게 없고 고스탕마는 완전체로 변신을 합니다. 사소드는 고스 탕마의 공격에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히메노의 신체는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브라이소드는 고스 탕마에게 밀리자 노란머리 여자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베도는 죽기 전에 아키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아키가 나와서고스시가 워터시가. 워터시가. 워터시가가 소의 심장다. なくて 고스트 악마한테 떨어진 손이 덴지의 트리거를 당겨줬습니다. 스시이와 <웃음> 그리고 사무라이소드의 동료들이 왔지만 덴기는 빠르게 제압했습니다. 덴기는 사무라이소드에게 매으자 사무라이소드의 동료를 인기로 잡았습니다. 사무라이 소드는 발도술로 덴지와 자신의 동료를 같이 베어버렸습니다. 사무라이 소드는 덴지를 차로 옮기려고 하는데 사무라이 소드는 변신이 풀렸습니다. 다른 데뷔런터들이나 마키마가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열차에내린 마키마는 열차에총의습격이 일어나서 회식은 중지라고 말했습니다. 와 미친... 마키마는 동신형 범죄자 30명을 빌려오고 표고가 높은 신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라이 소도 일당이 덴지를 차에 옮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리자 야쿠자의 몸이 터져서 죽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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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라이 소드와 사와타리를 제외한 야쿠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다 사무라이 소드와 사와타리는 도망가려고 하는데. 코베니는 총살당할 뻔했지만 총을 먼저 맞은 아라이가 코베니를 대신 맞아주소 코베니는 살았습니다. 하와타리는 뱀의 악마로 코베니를 공격하지만... 애매 악마의 공격을 피하고 사무라이 소드를 빠르게 제압합니다. 사와타리는 사무라이 소드를 차에 태우고 도망칩니다. 한편 마키마는 같은 특이과 데비런터 소선 마도카를 만나 생존자가 어느정도 살아남았는지 물어봤고, 고의가. 마도카는 특이 과 2과 3과 4과는 대부분 인간이 아닌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다고 말했고, 고의가. 마키마는 이번 충격이 총의 악마만 관여있다고 말했고, Magma는... 마도카는 인원이 부족해서 특기 1과, 2과, 성과는 4과와 합병하고 마키마의 지휘하에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도카는 마키마에게 사표를 건네줬습니다. 왜냐면 특이거가 심장치 않아졌고 죽을 바에는 그만두는 성격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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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세는 마키마에게 우리는 특이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도하러 와서 일주일 뒤에 교토로 바로 돌아간다고 하자. <목소리도> 여기까지 체인소맨 8화 9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